소실이 조용하네. 현빈이 태빈이 하니현빈이가 뭐하나? 어디 한번 볼까요? 이 <목소리나> <목소리나> 깜짝 놀라지? 나 무슨 긴이 있길래? <웃음> 현빈이게 <웃음> 많이 놀랐나보네요 왜놀랐죠 설마 아빠가 찍고 있을 줄이야 <웃음> 현빈아 아빠가 미안해 근데 너무 재밌었어 어떡해? 태빈이는 뭐하니? 우리의 태빈이 아빠가 찍고 있는 걸 알아차리고 머리는척 영상을 보고 있네요 에이 태빈이 재미없어 안녕하십! 깜짝 안 놀란 거다 알아! 뭐하고 계니까 우리 비니비니들! 쉬는 시간엔 유튜브도 보고 요래요래 요래 게임도 한답니다! 아까 몰래 찍히고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온 현빈 원숭이! 아빠. 원숭이, 원숭이가 매달려 있는 겁니까? 맞습니다! 아니 근데 방금 전에 찍은 그 영상은 해줄 수 없습니다 <웃음> <웃음> 네? 사랑의 불시착이란 <웃음> 드라마를 뒤늦게 보고선 매일 저렇게 뭔데까? 독한 말을 쓰고 노는 현빈 뭐 혜린이와 <웃음> 아빠 <웃음> 아니 이 소리는 아빠가 망겠다 <웃음> <웃음> 드디어 현빈이가 아, 아빠한테 복수할 거리를 찾았네요 <웃음> 거기서 숨들 참으시고 계시죠나가계습니다 <웃음> <웃음> 어디 가십니까? 아니 태민이 찍어요. 네, 나 지금... 찍지 마요. <웃음> 태민이 지금... 찍어요. 재미있게 네, 놀고 수고하십니까? 있는 현빈 동무와 아빠 아, 동무 <웃음> 아주 폭한번이에 <푹한 웃음> <머리들에 웃음> 착착 훈내 붙어. 둘다폭으로카라오 <웃음> 얘네 이쪽 볼 거니까 오지 말라요. 또 다른 장난감을 찾아나선 우리의 아빠 하이에나. 커다지 먹습니까? 아니 아무. 아, 아니 아빠. 재빈이도 아빠 이거 당했군요 아빠 이거 빨리 삭제해버려. <웃음> <웃음> <웃음> 현빈아, 네일 아니니까 재밌지. <웃음> 진짜 안 먹고 있었어. 근데 이런 장에 내가 먹는 걸로 보이는. 우리의 불쌍한 태빈이 아. 침대를 놔두고 거실에서 잠잘을 놀이를 하는 우리의 비니비니들 오잉! 현빈이는 어디갔지? 태빈이가 열심히 이불을 깔고 있는데 저런! <웃음> 현빈이는 원숭이 놀이를 하고 있네요 아 이불 가지러 갔던거군요 이불을 깔다가 뭔가를 발견한 현빈이 <웃음> 아빠패티라요! 아빠패티라요! 아빠패티라! 닮았다! 현빈아, 이제 소리 좀 후렴하지? 현빈이가 어렸을 때부터 아주 좋아하던 인형들이에요. 어렸을 때 엄마랑, 엄마랑 할머니가 살 주신 거라서 이건 내가 어렸을 때장 자꾸 그래서 할수 없이 갖고 있는 거. 다 무서워서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웃음> 아닙니다. <웃음> 내가 인형을 강아지. 소중히 간직하는 선빈이 마치죠? 이게 가장 오래전에 엄마가 아 사준 강아지 엄청 오래된 인형입니다. 이것도 오래된 겁니다. 내가 산 강아지 그것도 좀자 이제 그만 자야지. 안녕히 주무세요. 이제 잘자. 아빠 잘해간다 이제. 네. 안녕. 불 끄고 자. <웃음> 늦은 새벽 잠에서 깬 우리의 아빠. <웃음> 잘 자고 있구먼. 선빈 태빈이는 꿈나라로 후 빠져들었어요. 다들 굿나.